이번에 럼블러의 숙제는 서머너가 판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보드가 주는거죠. 야, 엄청 좋죠? 그, 아, 대호격! 네! 혼자서 맵고! 자, 그리고 연차 강조기까지 몰아챕니다! 어퍼슬리시도 피했고! 아, 내오격 지금 너무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그만큼 잘 모으고 있습니다. 신경 쓰여요! 오, 우 방금 뒤로 드 야, 야무초 차가기! 내오격 그리고 월성각! 띄우고! 촛붕각에! 지금 1대1 싸우 와, 예. 신의분도까지 일단 버텼어요. 결국 네. 플레이메이킹을 지금 하고 있고. 아 예. 이거 지금 서머너 살려둔 다음에 지금 킬잡면은 지금, 지금 대 야몬도, 야몬도 야몬도 체력 없어요. 겨울리 그 자, 자, 근데 그렇죠. 올라가 각성고 포격. 미사일 포격은 야, 야몬 선수가 흡수가 많거든요. 맞을? 캐션 불렀죠? 징. 구격보드! 야몬 선수 지금 너무 잘보티는데요아 역시나 그걸 허용하지 않는 휘두르기니다 아, 야몬! 야몬! 아니 이것도! WP! 지금 이 스탭만 보면 확실히 휘두르기가 딜을 엄청 많이 쏟아 부어서의 승리라기보다는 뭔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의 방법을 알면서 경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승자전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게 또 홀라의 맛시죠 한번 바뀌어치고 양쪽 마찬가입니다 버티고 네. 있는데. 네드 네. 에너지 페들이고. 네. 고 있는 상태. 버텼어요 와. 터슈퍼 이것이 홀라가터치슈 선수가. 네. 오? 오 아직? 너무 잘못티는데요 네, 아직까아직까야 차이가 나 피닉스! 오이고 피닉스 연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겨울보리 선수가 곳에서 싸움이죠 근데 야몬이! 야몬이! 어, 또 서로, 마찬가지로 버텨요 소로로캐어졌어요 네. 아, 또 깔리죠 아 이러면 또 회복하고요 예,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아, <웃음> <웃음> 지금 에에금에에에에요제에에에에에에에에 네. 자 시간 3 0초데요 충분히 보자, 빨리 바지시을 주고 있는데 이 심포니아 타임을 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블래스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을 조금 더볼수 있는 아, 있습니다. 블레스토. 시간 없어요. 자 유콘 선수, 다시 불렀고요. 핀. 그리고 아오, 세미토렌. 아. 이거는 오히려 휘두르기 아. 쪽에서의 부칙입니다. 아, 어, 저희가 어제 경기에서 또그전 시즌 우승 팀이었던 팀이. 저 2위로 가게 되면서 저 2위, 저 1위, A조와 B조 이렇게 만나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 진짜 딱 말씀해주신 그 상태의 대진이 8강, 아오, 8강 뭐 미리 보는 결승전 되겠는데요.